자 이번에는 평균값하고 시력값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평균값은 지금 파워포인트 자료가 좀 나가고 있는데 잠깐만요 이제 교류 파형이 이제 그림과 같이 그죠? 이 그림과 같이 지금 쌓인 곡선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간 플러스 부분하고 내려간 마이너스 부분이 면적이 같습니다. 그래서 정연파인 경우 사인파인 경우에는 최대값으로 이 고유값 크기의 이 값을 가지고 표시는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어, 정연파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최대값이 서로 다른 어, 같은 이제 교류파형이라 하더라도 성질이 이제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대값만 가지고는 교류의 크기를 나타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형은 보통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파가 서로 대칭파이기 때문에 요거찌 그죠? 대칭이기 때문에 각 주파수마다 한 주기에 대해서 평균값을 구하면 0이 되죠. 이게 더하기 하면 면적이 같으니까 0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반주기 동안 그요 반주기 요거 한 개. 한개 동안의 평균을 취하면 한요 정도 오겠죠? 예. 요거 좀더 높게 나오나요? 그래서 평균의 교류 평균값으로 크기를 표시를 합니다. 한 60% 서 정현파 교류 전압하고 전류의 어, 정현파 교류 전압하고 전류의 평균값 최대값 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에버리지 밸류 V의 전압값은 5분의 Vm은 거의 이제 0.637 Vm이 됩니다. 그래서 63% 어, 전류도 뭐 63%. 그래서 0.63 정도 된다. 그래서 평균값은 최대값의 0.63 정도 된다. 하나의 부분의 날개 부분만 평균을 잡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료값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죠? 시료값 이제. 어... 어떤 저항 아래 순간값 I인 교류 전류가 흐를 때 교류 전류의 평균 전력이 저항 아래 직류 전류 I가 흐를 때 소비 전력하고 같다면 그 실제 I와 I는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제 I값을 교류의 실효값이라 부른다. 뭐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죠. 저항 r 제 직류 전류가 흐를 때 직류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죠. 요거는 일단은 파워는 어떻게 됩니까? 파워는 어, 계산을 판서를 써가면서 할까요? 파워 같은 경우 뭐. 파워라고 보통 전력 이라고 하죠 그죠 l a r g 이제 보통 전력이라고 하는 파워, 전력이라고 합니다. 전력은 전압 a r 기 전류죠, 그 l 간단합니다. 전압 볼트 a r 기 전류 i 입니다 이렇게계 e 암페어 암피아, 암페어로 나타내면 되겠죠 그래서 c e l l u 10A 같은 경우는 전력이 어떻게 됩니까 전력이 dc 같은 경우에 220 곱하기 10 이니까 2200이네 이거죠 va가 되겠죠 단위가 이걸 와트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2000 2.2 kW가 되겠죠 이런식으로 계산을 하는게 일반적인데 교류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교류 같은 경우는 전압이든 전류든 이렇게 변합니다. 이 전류도 변하죠. 전압, 전류도 시간에 따라서 전류의 크기가 변합니다. 그래서 이 시료 값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적용을 좀해 봅니다. 그 교류 같은 경우는 전력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아, 전력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직류 같은 경우에는 v 곱하기 i는 v가 오옴의 법칙에서 오옴의 법칙에서 그죠? 오옴의 법칙에서. pdc 는이 vi 인데 그죠 어, v 곱하기 i 인데 오묘의 법칙에서 v 는 i 곱하기 r 이 잖아요 그죠 i 곱하기 r 이니까 요 값을 여기다가 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어,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v 대신에 ir 을 집어넣고 i 를 다시 곱하면 i 가두개 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어, 되는 거는 dc 의 경우에 이렇게 된다 근데 교류의 경우에 이렇게 계산하지는 않는다 교류 같은 경우는 에 지금 어 저항 아래 이제 교류 전류 IM을 최대 값을 흘릴 때한 주기 동안 소비전력 PAC는 일주기이파이 동안 소비된 전력을 적분한 값의 평균 이다 요렇게 된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두개 갔다 하면 이제 전류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요 1-42식을 간단또 설명을 좀해 보면 이 적분 이라고 하는 방법을 좀 씁니다. 이게 변화가 있다 보니까 이제 1 2 3 이렇게 막대 세개로이 면적을 이렇게 건설을 할 수가 있겠죠 뭐4 5 6뭐 막대 6개 그렇게 되면 이제 요런 부위 요런 부위는 계산이 좀 안되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막대로 하면 장점도 있습니다 장점이 뭔가요 장점 이 사각형 환경에는 높이 가로 그래서 면적은 가로 곱하기 높이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곡선의 면적을 구할 때, 적분이라는 방법을 많이 썼는데 적분이라고 씁니다. 적분이라고 이렇게 쓰고, 이게 쌓을 적자이기 때문에 쌓는다 이건 쪼가리죠. 그죠? 그래서 뭐 적분이라는 게 사실은 뭐 더하기 라는 말입니다. 더하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각형으로 곡선을 이렇게 생각을 근사를 한다고 하죠. 그죠? 근사 그러면 이부분들이부분은더부분가안되겠지이부분이부분 요요 더하기가 안이부분이게 더하기 빠지는 부분이죠이부분지는 부분을 이부분기이 부분을 이2분을이부이 더하기, 이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면적을 이런 식으로 더하기하면 그죠? 이런 식으로 더하기하면 더하기만을 가지고 어떤 곡선도 어떤 곡선의 면적도 다 더하기가 됩니다. 단점은 뭐냐? 빠지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빠지는 부분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사각형이기 때문에 사각형 면적은 한계 면적은 가로 곱하기 높이잖아요. 가로 곱하기 높이인데. 이 사각형 면적은 가로 곱하기 높입니다. 근데, 인데, 인데, 가로를 전부 통일시킵니다. 면,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가로를 뽑아내고 높이 1, 높이 2 이런식으로 높이 6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가로가 예를 들어 가지고 3 인데 높이가 1 2 3 3 2 1이라면 6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 곱하기 이게 6 저것도 6겠죠 12 3 곱하기 12 36 그래서 면적이 36 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방식이죠 여기 이제 근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적분 이라는 것은 그런 사각형을 사각형 면적을 합하여 계산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더하기 를 하는 방법인데 이제 조금 이제 빠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요거를 카버링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이제 덕분에 가장 큰 문제 이겠죠 그래서 기호 표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사각형에 이렇게 이제 근사를 할때 그죠 근사를 할때 자, 1, 2, 3인데 그죠? 이 거리를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를 사각형의 길이를 dt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Difference of time, 뭐 difference of 뭐, 뭐 t는 뭐뭐 뭐 가로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가로. 뭐, 을 보통 많이 쓰니까 타임이라고 하는데 dt라고 하지 않고 뭐 d 에, x라고 해도 되겠죠. 어, dx, 뭐 dx라고 해도 됩니다. 보통 이제 시간 축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게 타임을 많이 쓰는데 뭐 어, 타임이라고 합시다. 예, 예. x 라 해도 마찬가지긴 한데 어, 요렇게 하면 가로를 dt라고 합시다. 어, 그리고 높이는 값이겠죠. 그죠? 곡선과 마주치는 값입니다. 이런 값. 요 값은 뭐,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c는 i 제곱 r인데, 그죠? 저 i 값이 i 맥시멈의 사인 세타잖아요. 그리고 i 맥시멈의 사인 오메가 t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예. 또는 뭐 사인 오메가 대신에 이제 e 파이 f t를 넣을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같은 말이니까 그죠 예. 또는 뭐 세타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나니까 i t를 i 제곱 R 을 여기 이제 전력 P 잖아요. 그죠? P, D, C 예, 예. 여기에 I가 지금 이렇게 음, 나타나니까 음, I, M, 제곱, 음, sin, 뭐, 오메가 T, 제곱, 뭐 R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 되니까 음, 음. 저 사각형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한 개의 높이가 이 정도니까, 그죠? 이게 높이잖아요. 높이. 요즘의 높이. 요즘의 높입니다. 이 전력의 높이. 그래서 PAC 값은 I제곱 R을 곱하기 밑변 DT를 다 더하기를 한 거다. 이 S는 더하기 라는 뜻입니다. 더하기. s는 s u 이잖아요 그죠? 얘를 잡아서 이렇게 늘리면 길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각형을 다 더하라. 이 말입니다. 요건 사각형 면적이잖아요. i, r은 사인 커브의이 높이고, 높이고, dt는 가로 길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그죠? 면적이 되잖아요. 그 면적 몇 개가 있던 간에 그 개수를 전부 더하기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P A C는 P A C는 P A C는 I 제곱 R 대신에 이제 I M 제곱 Sine 오메가 t 그렇죠? dt 이렇게 해가지고, 제로부터 한 주기까지 다 적분을 하는 거죠. 다 더하기를 해라. 그러면 요 계산값이 요거는 높이고, 이거 높이죠. 그죠? 얘는 가로 길이잖아요. 넓이. 넓이라고 합시다. 넓이. 요 곡선에 하나의 요게 dt고 요 높이가 요 값이니까. 그죠? 요렇게 값이죠. 해 가지고 이제 이 박스가 몇개 있든 간에 다 더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더하기 하면 이게 더하기 하라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 0에서 요즘에서 요즘에 있는 박스 전부 다 더하기 하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요거는 뭐 보통 공식으로 적분은 나와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한다 여기서 이제 PAC 하고 PDC가 일반적으로 같다고 하면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은 이 요거만 차이가 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요 부분 두 개를 같다고 하면 i 제곱분 t 분의 1 적분 i 제곱분의 1로 나, 나오죠, 그죠? 그래서, 어, 그죠 그래서 같다고 하면 그죠? 같다고 하면 i 작업은 적분 i 작업 dt t 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류 전류의 실제 값은 교류 전류의 실제 값은 보통은 제곱을 하고 근호를 씌우는 방법으로 어,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i 값이 음수가 됐을 때도 이게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이게 1이 돼가지고죠. 1의 루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이든 플러스 값이든 다 어, 제곱을 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실효 값을 계산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요 정도로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교류회로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저 교류가 사실은 추가적으로 저 이야기가 더 있는데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저 복소수. Z는 실수 플러스 허수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3 플러스 4 J4 뭐 이렇게 표현하는 복소수를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수학적으로 복소수 공부해야 되고 복소수를 이제 그 그립으로 나타내려면 좌표상에 이제 이렇게 좌표를 찍는 방법을 많이 쓰는데 이게 허수축이고 이게 실수축인데 상3마은 이렇게 이제 하나는 위치 3이고 하나는 산데 여기 이제 이축이니까 이렇게 이제 복소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소수를 반지름하고 각도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얘가 뭐 60도 반지름이 예를 들어 가지고 10이고 뭐 플러스 뭐제 60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복소수 표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생략을 앞저 하고 가겠습니다 이런쪽으로 너무 많이 나가면 사실 그 실용적으로는 의미가 별로 없었어요 다만 이제 그 제가 그 전자회로 하면서 기본적으로 rlc 수동소자 세계말문제 뭐 전자회로를 다알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R은 DC 직류에서는 오무의 법칙에 의해서 V는 IR 해서 R이 나오죠. 그죠? R은 I분의 V 이렇게 나옵니다. 저항은 나오는데 L은 인덕터라고 하죠. 인덕터 또는 코일이라고 합니다. 코일 스프링 이렇게 말하는 이런 니크럼선 말하는 걸다 인덕터라고 합니다. 이런 소자하고 C는 콘덴서죠. 그죠? 콘덴서. 뭐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콘덴서의 경우 그리고 인덕터의 경우에도 교류에서는 교류에서는 얘가 교류 전압 이나 전류가 흐를 때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저항의 역할을 하는데 이걸 공부하려면 이제 복소수 공부를 좀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요 이야기를 좀 생략을 좀 현재로서는 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교류는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이제 강전에서의 교류가 있고 일반 여러분들이 전기공사 시험 칠때 배우는 강전 강한 전류에 대한 뭐 교류가 있고 또 전자 회로 자체에서 신호에 관한 설명을 할때 교류가 있습니다. 신호로서의 교류는 뭐 전압 전류의 개념보다는 그 뜻을 보통 따지기 때문에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많이 쓰는 신호 중에 하나가 휴대폰에서 사용하는 마이크로파 그 보이스 그러니까 목소리라든지 영상 뭐 인터넷 요즘은 디지털도 많이 씁니다만은 이런 저 사진이라든지 이런 영상 전송 또는 소리 전송을 할때 쓰는 그, 그 휴대폰 신호 신호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 신호로서의 그 교류는 전자공학에서 주로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루려면 기본적으로 요 교류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저 공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지만. 그 트랜지스터 라든지 다이오드를 알면 우리 이제 자동화 쪽이죠 좀더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접어두고 어 다음 시간 지금 11강을 했잖아요 그죠 12 13강 은 전자회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이 부분을 좀 자세히 하고 14강은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15강은 기말시험 기말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그 과조교한테서 그 시험 안 보신 분들에 대한 이제 숙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는 걸 참조를 해서 회사에서 일어나는 이런 저 전기전자공학개론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어, 리포트를 하는 것으로 제가 그 어저께 그 조교 선생 말씀을 듣고 좀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일 제가 그 LMS에 공식적으로 공지를 하고 어, LMS 일단은 공지를 하겠습니다 다른 공지 보다는 LMS 공지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래서 LMS에 어이 시험 대체로서 시험을 안 보신 분들 중간고사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 리포트를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어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